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린 남자 제이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달 초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네요. 지난 한주 동안 여러 지역들에서 비피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도 한창 우기 시즌이라 강풍에 폭우 피해를 입는 곳들이 적지 않은 듯 합니다. 아무쪼록 대비 잘하셔서 비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코리아시아TV의 태국 소식 시작해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최근 한 주간 태국과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이 보도한 태국 관련 소식들 중 이슈가 되는 소식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업체 KT는 지난 6월 30일 태국 주요 통신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True Corporation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변환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를 계기로 공동 DX 사업과 관련 서비스 연구개발에 나서게 되었으며 KT는 자사가 가진 기업 롱텀 에볼루션 LTE 그리고 5G 이동통신 서비스, 진흥형 보안서비스, 기가 아이즈.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호텔 서비스 등을 태국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트루는 유선인터넷과 5G 이동통신 서비스, ITV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태국 주요 통신업체로 올해 1,3분기 현재 약 3,55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LG유플러스가 AIS와 역대 최대 규모인 1,100만 달러가 넘는 솔루션 콘텐츠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화면 우측 상단의 추천 동영상을 보시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에 이어 이번에는 KT가 트루와 제휴를 맺는 등 한국 이동통신업체들의 태국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인터넷 기술, 이동통신 기술 등이 태국에도 전파되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바랍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태국 보건부는 방콕 수도권에서 무증상과 경증 감염에 대해서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택 격리 및 요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의료부 쏨사 국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비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60세 미만으로 비교적 건강한 감염자는 의사허가를 얻어 자택에서 요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는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무증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혼자 또는 한명 이하 인원과 숙박시설이 공유되는 조건입니다. 비만이 아니고 체중은 9 0 k g 를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신장질환,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 당뇨병을 앓지 않아야 하며 그 밖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숙소에서 엄격한 경리생활에 동의해야 합니다. 태국의 병상 부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는데요. 결국 지난 4월 이후 대규모 유행이 시작된 이후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서 이미 공공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으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자택 요양 및 격리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교도소발 대규모 감염 확산이 3차 유행 확산에 사실상 카운터펀치를 날린 격이라고 봐야겠고요. 설상가상으로 백신 접종까지 뒤지부진한 것은 더욱 뼈아픈 일입니다. 방콕의 라마티 보디병원의 의사가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고 N95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는 백신을 접종받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마히돈 대학 의학부 부속 라마티 보디병원의 프라파폰 박사는 신호백 백신을 2회 접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역계 의사로서 모든 사람의 건강 관리를 위해 내용을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면역계 의사로서 백신에 대한 면역계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중화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신호백 백신을 접종받은 후 2주째에는 NAB 수치는 92.9%로 높았지만 예방접종 후 2개월 후에는 NAB 수치가 65.7%로 떨어졌으며 그리고 NAB 수치는 65.7%였을 때 유전자 증폭 횟수는 18을 기록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염은 접촉 양성 사례로 추정되며 차갑고 밀폐된 실험실에서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머물렀고 N95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험실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이 기침을 했으며 식사는 각각 다른 방에서 먹었지만 다른 사람도 감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노백 백신을 2회 접종 받았지만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NAB 검사에서 60.04%로 낮았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뿔라파푼 박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신오백 백신은 접종 2개월 후 면역력이 30% 감소하여 변종 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오백을 접종받은 사람은 2개월이 지나면 면역력 저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는 방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N95 마스크나 페이스실드 착용을 권장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신노백 백신은 결국 결국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군요 이쯤 되면 중국산 신노백 백신으로 태국민 대상 접종을 하려는 계획은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 백신을 긴급 승인한 세계보건기구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내 주재하고 있는 각국의 대사관들도 태국 체류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국가들이 생겨났는데요 중국이 지난 5월 중하순부터 시작을 했고 지난달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등이 자국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 초순 게시한 영상에서 방콕의 위묵 무 병원이 주태 중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태국 체류 중국인들에 대한 신호백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추천 동영상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주태국 프랑스 대사관은 지난 6월 23일부터 태국 8개 도시에서 자국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55세 이상 프랑스 국적을 가진 인원들이 해당이 되며 접종은 무료입니다. 이 백신 접종 캠페인은 방콕, 치앙마이, 후아인, 파타야, 푸켓 컨겐, 코사무이, 우돈타니의 8개 병원에서 2주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프랑스가 태국 체류 자국민 대상으로 투여하는 백신은 프랑스와 태국에서 승인된 얀센 백신입니다. 해당 백신은 1회만 접종하면 됩니다. 주태국 스위스 대사관에서도 7월 2일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스위스 국민을 위해 방콕의 사립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60세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진 스위스 국민으로 접종은 무료이며 7월 중순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대사관은 앞으로 방콕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신 제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태국 체류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중국, 스위스 등이 주 태국 대사관에서 태국 거주 자국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6월 23일 주 태국 대사관의 공식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에 태국에 사는 미국인 여러분에게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메시지의 내용은 태국에 사는 미국인들로부터 대사관 주도로 백신을 접종해달라는 요청에 답변한 것으로 미국 국무부는 미국 밖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백신을 제공할 수 없다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8천만 명분의 백신을 전세계에 제공하고 향후 1년간 추가로 5억 명분의 백신을 제공한다며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식의 성명은 전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인들을 현지에서 각자 알아서 백신 챙겨 맞고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해외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신경 써서 챙겨주려는 프랑스 스위스 정부와 극명한 대비가 되는 모습이군요 주태한국대사관은 태국 거주 교민들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해외 주재하고 있는 한국 공관들도 주태국 스위스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의 행보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태국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방콕은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겪는 반면 대표 휴양지인 푸켓은 백신을 맞은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해외발 여행에 대한 빗장을 풀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태국의 푸켓 국제공항 입국장에 아부다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각 항공사별 도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티아드 항공 EY430편 아부다비를 출발해 푸켓에 도착한 인원은 37명 카타르 항공 QR840편 도하에서 출발해 푸켓에 도착한 116명 LR 이스라엘 항공 테라비브를 출발해 푸켓에 도착한 101명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싱가포르에서 푸켓에 도착한 46명입니다 이날 입국 수속을 마친 관광객 300여명은 별도로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푸켓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날부 시작된 푸껫 샌드박스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프라유차노차 태국 총리는 이날 직접 푸켓공항으로 나가 17시 10분에 도착한 싱가포르 항공 SQ-736에 탑승한 46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관광객은 마중 나와있는 사람이 태국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요청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는 푸켓 모델이 성공하면 태국에더 많은 곳에서 국경을 다시 열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태국 정부 관계자는 이달에만 여객기 426편을 통해 관광객 1만 1894명이 푸켓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8월에는 푸켓 방문에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끄라비와 황화와의 연계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부는 향후 3개월 내 2억 7,800만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태국 외무부 영사국은 해외 태국 대사관을 통해 푸켓 방문을 신청한 외국인이 약 7,98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 외국인 약 10만 명이 푸켓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켓 샌드박스 모델로 푸켓 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은 7월 3일 446명 4일 462명 5일 12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푸켓에서 1일 확진자가 90명 이상 나오면 샌드박스 프로그램은 취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푸켓 주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푸켓 샌드박스 모델이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해당 개방플랜의 시행 첫 3일간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1245명 전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타사 태국관광청장은 이들이 안전방역기준을 인정받은 호텔에 투숙하며 도착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7월 1일에 도착한 300명 7월 2일 도착한 514명 7월 3일 도착한 4 3 1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뿌라유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어 7월 5일부터 집에서 14일간에 걸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뿌라유 총리는 자택에서 집무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유는 수린 상공에서 회 미라삭 소장이 푸켓 샌드박스 모델 행사에 참석한 후 7월 5일 실시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푸켓에서 미라삭 소장은 뿌라유 총리와 함께 셀카를 찍었으며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었을 위험이 있어 뿌라유 총리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처음으로 푸켓에 입국한 여행자 한 명에게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푸켓에 도착한 남성으로 호텔로 가기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이길인 7일 푸켓 도지사 나롱씨가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즉시 이 여행객이 숙박하는 호텔에 연락하여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된 여행객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또한 함께 도착한 그룹 모두를 도내에 준비된 시설로 이동시켜 격리를 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약 20%가량을 차지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난해 GDP가 6.1%가량 감소하는 등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언제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을 막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AP통신 등 외신은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태국이 야심차지만 위험한 도전을 감행했다고 보도하는 등 대체로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도 방콕은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며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가량이 방콕에서 나왔습니다. 푸켓무경 여행을 허용한 날 태국 보건부는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 144명을 코로나 담당으로 동원해 방콕에 파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확진자 폭증과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방콕 시내 일부 병원에서는 최근 코로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태국의 상황은 이렇게 극과 극인 양상인데요 그 와중에 코사무에서도 푸켓의 개방에 이어 7월 15일부터는 사무이 플러스 모델로 외국인 여행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남부 쏘라탄이도 미차유 도지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사무이플러스를 도내 꼬사무이 꼬다오 꼬팡안에서 7월 15일부터 시작하기 위해 관광업계 및 관련기관이 사무이공항 및 모든 항구에 외국인 여행객 도착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켓의 개방모델과 사무이의 개방모델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푸켓 샌드박스 모델은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격리없이 푸켓 내 모든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사무이플러스는 도착 후첫 3일간은 호텔 부지 내에 머물러야 하고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사무이 섬에 지정된 장소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후 8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자유롭게 꼬사무이, 꼬팡안, 꽃다우를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일 이후부터는 태국 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머무는 동안 3회 출시되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꼬사무이 병원 원장은 사무이 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72.89% 꽃팡안에 사는 18세 이상의 55% 그리고 꼬따오에 사는 18세 이상의 89%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리나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결국 푸켓의 여행 개방은 이루어졌고 예정대로 해외발 관광객들이 푸켓에 입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푸켓집국한 외국인들로부터 감염 사례가 극히 적은 편이며 무난하게 진행되는 듯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태국에서 장기여행을 하게 되어 태국 내 타지역을 이동했을 때입니다 14일 동안 푸켓에서 무탈하게 지내고 코로나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이들이 타지역을 여행하게 되면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방콕을 위시한 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코로나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영국 편이 아프리카 변이 등에 이은 델타 변이까지 등장하여 대유행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사실상 푸켓을 벗어나면 태국 그 어느 곳도 코로나 안전지대는 없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태국 동해안 싸무이섬에서는 7월 15일부터 여행 개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싸무여행 개방 플랜으로 태국에 여행 오려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관광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여행 개방이 코로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는 코리아시아 t v 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